뭐라고? 우와 뭐씨 한발이 왕발이 완빵이네 어쩌라고 여보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哎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的咚咚咚咚咚咚呀拜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哎呀, 哎呀, 哎呀, 哎呀, 哎呀, 哎呀。 못 따라가는데 피가피가못 따라가는데도 오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못 따라간다. 독굴못 따라간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해요? 독굴못 따라가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막 떨고나. 떨고나. 그냥 차라리 집어먹자 와, 와, 와, 와, 와, 나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잠시만 그냥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냐 사람도 어이가 생기지, 이 십도 람도 어기가 생기지 정도만 여기서안 돼. 어안돼 어, 도가 안돼 도가 안돼 도가 안돼 도가 안돼어 이거 아니 이거야요 잠을 놀다 아피차아아 준다 준다 준다 주다 주다 주다 주다 주는다 야야야야야야피쳐나 야야야 오야 내 물려고 다디노 그렇지 아 이거 정토로 만노거든 피하고 피피피피피피피피 오지 피피피 피. 피 되노 3분의 1? 아이 거고 아이 사사사 아사사사 아사사사 저저저그좀덜떨어잘 떨어 잘 떨어 잘 떨어라 잘잘잘잘 우와 이씨 피할 수가 없다 아니 먹어 아. 죽어 죽어 죽어 죽는다 내 죽는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다 아 들어가 아니 물량이 너무 소소해 안 오겠지? 안 오지? 안 오지? 여기, 여기, 이만큼 떠올라놓고. 아, 야, 여기 너무, 너무 끝없는 나왔다한 요정도. 그 다음에 한 요정도. 요 요정도에 나와야 돼. 어! 오케이, 내 이새끼, 니, 니옷알았다래 오나오나. 오 씨, 두려움. 오케이. 아. 너가 이마이 새끼야. 이 뺑뺑이 모르지 이 뺑뺑이 근데 내 스테미나 다되가면 아이 아아이 아. 아, 새끼 뭔데 그래야 마늘 좀써자야 잘해 죽겠지야 죽겠지 임마 죽겠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겠지야 아이 새끼야 째이 새끼야 니가 이 내가 해보자 야야야야 니가 있다 니가 있다 니가 있다 니가 있다 니가 있다 난 니가 있다 했다 분명히 아아아아아이 째이 새끼야 엄마 새놈이네 와 이 새끼가 얼마나.. 반.. 아.. 아싸 또.. 또, 또 맞았다 아내 미치겠네 이 새끼 이거 열.. 열색열 새끼, 새끼 오고요 열 새끼 오고요 열 새끼요 열 새끼요 열 새끼요 설마 불에 약하나? 아내다 맞네 설마 불에 약하나? 오 불에 불에 딜좀 들어가 오불 오, 딜이 들어가는데 야이마 독이니까 불 딜이 들어가나? 그래 뛰어 아야 이제 가서, 떨고 와야 돼, 떨고. 뭔데, 뭔데, 뭔데, 나아온아 하, 내, 이 새끼 보고니 있나? 그쪽으로 해. 아, 벽쪽으로안 돼. 예. 덤벼, 덤벼, 덤벼, 덤 오, 어. 아. 아왜 자꾸 맞노 와 이거 맞추기 타겟팅하기 힘드네 가야된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겠다, 가야되다가야되다가 아씨, 또 맞았다. 빨간 약을 많이 물이되는데 죽더라도 씨, 그냥 막 밀어붙여. 그다 잡아간다. 어? 우와. 아니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이게 넌 하란 약? 빨간 약. 아, 이야, 이야, 이야. 야, 야, 야. 야 이리 될것 같으면. 아, 저기 개놈이저저개 싸가지 새끼다. 지금 와... 아... 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그라 그래, 그래, 물래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으아... 이때네 쥐랩병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잡아라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차가, 맞차가, 맞차가, 맞차, 맞차, 맞차, 맞차, 맞차, 맞이 아우 씨. 악마 여제가 쓰러졌군. 아 땀난다, 땀나. 씨, 진짜. 뭐야 이거? 아 이거 벗고 있었나? 아니, 나, 나이 뭔가 있는데? 설마 내구성 아닌데 아직은 사용할 수 없어 힘이 2 0이안 됐다고 왜 됐고 아 내가 뭐 특수 능력을 끼고 있었는가 봐롱스테프 사파이어 다 먹어 많아. 나도 많은 걸 알고 있다. 아이고야, 무슨 스태프 가이렇 종기 있노? 근데도 50에. 어, 어느 부터 가보지 있구나, 이게. 플러스 2네. 좋아, 좋아, 좋아. 독장 10%, 10%. 아이거 상당히 좋다. 큰 까망이 옹이 스텝, 롱 스텝. 완전 좋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